일단은 포벌을 안 주고 그냥 타자랑 맞아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게 좀잘안 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결과로는 무시점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확실히 다른 야구장이랑 좀틀리더라고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그런 게좀 있었는데 그래도 야구장은 정말 좋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타가 됐으면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몸을 날려서 잡아주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다. 네 친구야? 어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돼서 어좀팀 선수들이 하나로 잘 뭉쳐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분위기는 뭐 매일매일 좋고 뭐, 뭐 인성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 뭐 취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팬분들께서는 5강을 많이 바라겠지만 뭐 저희 선수들도 물론 바라고 있지만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뭐 이기다 보면 뭐 다른 팀들 뭐 결과에 따라서 저희 팀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불펜 피칭 할 때까지는 체인점 말고 좋은 구정이 없어서 민호인이 네, 그냥 오늘 체인점 말고 다 별로니까 네, 체인점 많이 쓰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키움 타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고 또 저도 그거에 피하지 않고 네, 붙어서 추구수를 초반에 많이 아꼈던 게 네, 후반에 위기상에 황 힘을 좀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가운데 실투를 던져가지고 홈런으로 연결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뭐 제가 잘못 던진 거고 공격적으로 오늘 승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후회는 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올해 지금 후반기 들어서 네, 구속이 더 빨라지고 있고 네, 힘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좀더 발전한 것 같아서 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선수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고 네, 끝날 때까지 어,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네, 경기에 임할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절대 질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네,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